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테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명언을 갖다가 저는 명언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어, 아뭐 듣는 거는 좋아 어떤 건 들으면 확 가슴에서 울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또 좋다고 해가지고 뭐뭐 뭐 열심히 찾아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선별하기 위해서 명언을 조금 뒤져봤어요. 근데 스탱 스탕탈 어 지금 이름도 회계한어 사람이 이, 이게 명언이래요. 어디 봅시다. 어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연애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음. 정열 연애, 취미 연애, 육체 연애, 허영 연애다라고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 다음번에 할 연애는 어 어떤 연애를 하게 될까라는 거죠 어, 정열적인 연애를 할 것인지 어, 취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허용으로 할 것인지 어디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나 재미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카드 4개 뽑아놨습니다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대요 난뭐 그저 뭐 인정합니다 어, 정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취미로 어, 가볍게 가볍게 그거 갖다 요즘에는 캐주얼이라고 하죠 어, 취미로 하는 사람 아니면 육체적인 연애만 갈망하는 사람 아니면 허영이란 건 뭐예요 어, 그렇죠.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쵸 비싼 연애를 하는 거죠 어, 앞으로 내가 어, 할 연애는 어떤 유형의 연애를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 봅시다 음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뭐죠 이 사람이 누구죠 음, 여러분은 앞으로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게 뭐 언제냐 라고 지금, 지금 없을 지금 없 수도 있잖아 이게 앞으로니까 음. 그러니까 어 빠르면 글쎄 석 달에서 6개월 안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그때쯤은 운이 바뀌어요 음, 그 안에는 대체적으로 다 들어온다 라고 봐야 돼 음. 어디 봅시다 자 어떤 연애를 할까 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번 할 연애는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음, 아니면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던가 아니면 어, 어떤 직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위치 있다던가 어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어, 처음에는 어, 어떤 대학 코드가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어 대학 코드가 잘 맞았다 라고 봐요 음. 대화 코드가 잘 맞았고, 아, 이게 뭘까요? 왜요? <웃음> 아, 라고 하면, 음, 글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좀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야,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도 레벨이 있으니까 어, 레벨이 있으면 좀 있으면 써야 되지 않나요? 어, 지역 경제도 살릴 겸 음, 자꾸 써야 경제가 활발해지고 그치 음, 그런, 그런 민생 구조의 조치나 하나 씀으로써 경제가 살아난다 생각하고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요 어, 뭐 저기 뭐 그닥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어, 왜 쓰지 않냐라고 하면 뭐 자기가 지켜야 될게 많은 사람일 음,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내년에는요. 어, 특히 12월달서부터는 내년 봄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깥으로 겨나온다라는 말이지 어. 근데 누가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닌답니까 어. 나 유부남이요 라고 하고 어. 유부남만은 걸러내라 라는 거예요 음, 왜뭐 어뭐 저기만, 뭐든지, 어, 내가 어떤 길을 따라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음 이제, 이 사람이, 그치, 어느 정도, 그치, 기반이 잡혔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생각한 것만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부 앤 테이크에 완전히, 어, 그, 뭐, 자기 뭐, 마인드? 뭐, 집안 가운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기부 앤 테이크라는 그게, 어~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이 박혔다 어쩌면 가음보다 더한 것일 수도 있어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 나쓰면 그래도 너는 내가 쓴 만큼 나한테 어때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을 썼으면 그래도 키스라도 해야 되고 20만원을 썼으면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리액션이나 어떤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어, 돈잘안 쓴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한 새끼야 <웃음> 어 죄송합니다 어, 취소. 어 그러니까 치사하잖아 뭐 이런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어.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내가 연애야 내가 관심 있어서 내가 일단은 대화가 코드가 잘 맞아요 처음에 처음에는 대화 코드가 잘 맞아 근데 더잘 더 맞는데 그거는 왜잘 맞냐라는 거지 어 밑밥 밑밥 밑밥 여러분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야. 우리가 그그 그 낚시 그그 그 바늘에다가 지렁이 이렇게 끼잖아요. 아니면 그 뭐지? 뭐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몰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 밑밥을 갖다가 그 물에다 쫙 뿌려요. 그럼 물고기들이 그걸 보고 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낚싯대를 갖 그러면서 내가 그 미끼를 갖다가 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 대화는 한마디의 밑밥이에요. 어, 밑밥이다 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가기 위한 밑밥이냐 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어 관계로 가는데에 대한 밑바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단순히 육체냐?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아까 그 스탈덩이라는 사람의 정렬이냐, 취미냐, 육체냐, 허영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여기는 육체. 하고 정렬이 약간 믹스가 돼 있는데 어, 육체가 8이고 정렬이 2다라고 보면 딱 맞는 비율 같아. 음 아예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 치, 예,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일단은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관계를 안 맺어. 그러니까 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은 건데 관계를 그 이게 웃긴 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닭이 먼저나 결란이 먼저나라는 건데 뭐, 뭐 의미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육체였으니까 그래도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 왜 조심해야 되냐라고 하면 개 중에는 어, 이 사람이 가정에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밖에서 어 어떤 관계만 하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어 육체적인 관계로 어 조금 안정적인 관계가 어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 사람은요. 특성이 있어요. 뭐 특성이 있냐면 자기가 따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잠수 타거나 말을 하지 않아요 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 항상 자기가 자기 위주의 어, 자기 위주로 주변이 굴러가지 어, 굴러가는 주변에 자기를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처음에 대화가 너무너무 잘 맞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야 일단은 그거는 밑밥을 뿌린 거라 이거지 어그 밑밥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치 이 사람 마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약간 집착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음 그리고 아하 이게 뭘까요? 음, 아무튼 하여간 이 사람은 집착이 강하다 어, 집착이 강하고 어, 이 사람이 어, 그리고 좀 바람기가 조금 많으니까 이 사람은 좀 걸러내라 라고 봐요 그,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하면 은 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라고 봐 어, 돈을 잘안 쓴다 어, 쪼,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남자들은요 돈하고 니꼬로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자기가 할수 있는 거 이상의 힘을 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0만원을 쓸수 있는데 도 5만원 밖에 안 쓰는 사람이야. 어, 10만원을 쓸수 있는 능력인데 5만원 밖에 안 쓰는 사람은 걸러내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바람기가 많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또 그러다가 또딴데또 이렇게 눈팔라가지고 또 골로 뽀로갈수 있어. 왜냐면은 이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위나 어떤 경 경제적으로 안정돼 보일 뿐이지 내실은 그다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니까, 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약간 뻥구라를 칠 거야. 어, 막, 대, 그 얘는 돼서, 요만한 걸 갖다 이만하게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정도 되니까, 렇게불린다라는 거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농담 같은 거할 때도, 황당한 농담을 좀 해. 뭐, 아재 개그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요즘, 그, 자 자기는 나름대로 요즘 개그라고 하는데 글쎄 과연 그럴까 음, 자기만의 개그를 펼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걸러내라. 왜 그러면은 어, 여러분의 몸만 취하다가 또딴 어, 데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빨리 신속하게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 이 사람은 어 딱 봤을 때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져 여자의 배경이나 이런 걸 갖다 볼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응. 딱히 그럴 이유가 없어. 어. 저 사람도 딱 보면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굳이 여자의 재력이나 여자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자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고 봐. 어쩌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고 했으면은 그 부인이 어, 백그라운드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렵냐라면은 둘중 하나는 사치적인 생. 을 한다라는 거예 그게 누구냐라고 보면은 이 사람의 와이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의 와이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막 집안에서 가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드의 흐름상 어, 저기 막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 10만원을 쓸 여력이 있는데도 5만원만 쓰는 사람은 어 조심하라 어, 처음에 대화가 잘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어. 아,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싱글이라 그러면 상관없어 어, 싱글이라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싱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싱글이 아닐 수 있어요 싱글이 아닐 확률이 꽤 높아요 어 제가 아까서부터 계속 유부남 유부남 했을 적에는 유부남의 확률이 어 6대 4에요. 유부남의 확률이 6. 유부남이 아닐 확률이 4.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눈 감고 고르면은 어떻게 그걸 고를까요? 그치. 유부남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사람만은 조심해야겠다. 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도 그런 거 같아 왜 그러냐라면요 은 가정에서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아마 뭐 만약에 꼬실 적에 그러, 그렇게 그 꼬실 수도 있어 곧 이혼할 거다라는 그런 개소리 할수 있어요 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렇게 하려다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극적으로 자기 부인과 화, 어, 화, 저기 뭐야, 화해를 하게 된다 나는 뭐가 된다? 그치. 낙동강 오리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음, 뭐 진짜 부인하고 헤어지는 중입니다. 어. 근데 부인하고 헤어지는 중인데 어. 부인하고 뭐 이혼수석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뭐 말이 나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뭐 우연치 않게 이게 다 끝나고서 만나지는 거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급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의 부인의 백그라운드가 좋거나 아니면 부인의 연봉이 이 사람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그냥 어떠한 그이 사람의 위치가 명예만 좋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실을 들여다보면 은 그닥 좋지 않을 수있 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기는 게 조금 있다라고 봐. 음, 숨기는 게 있다. 그리고 어, 이 사람은요 약간 그 가부장적인 나이가 어찌됐던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가정을 버리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 어, 그런데, 그런 거는 있죠. 이 사람의 로망은 있어. 남자들의 로망은 뭐야? 그치. 동시에 두 사람을 사귀는 게 로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망이 있다라는 거지. 자기 꿈을 이루는 것까지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많은 꿈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 꿈, 그 사람의 로망 안에서 누군가 하나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로망을 이루자고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게 그게 노망입니까? 어, 그렇지 그런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맞아 언제냐? 그러면 앞으로 석달 동안이에요. 앞으로 석달 동안 들어올 사람 중에 이 사람은 걸러내라라고 해, 어, 음, 보는 거예요. 음이 사람만 걸러내면 되겠냐라고 하면 어쩌면 이 사람만 걸러내면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만약에 이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은 한동안 여러분들이 꽤 마음고생을 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음, 그런 거 있잖아 네, 저기 막 꽤나 많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봐요 뭐뭐뭐 뭐, 뭐 때문에 많고생을 하게 돼? 그치 이용만 당한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응, 앞으로 석달 길게는 6개월 만약에 석달 안에 이 사람이 안, 안 나타나면 6개월 정도는 어,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응. 만약에 이 사람을 조심하면 어떻게 돼요? 응? 이 사람을 조심하고 나면 응. 아, 이 사람을 갖다가 걸러내게 되면, 어디 봅시다. 어떤 일이 생기나. 아, 어디 봅시다. 아이 사람이 참, 음, 지멋대로인 사람이 아닌가? 아,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연을 맺으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안 놔줘요. 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선생님, 저 이미 그런 사람한테 걸렸어요. 유부남인지도 모르고요. 걸렸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 이미 걸려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걸리는 중입니다 할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 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적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만약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사람만 걸러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올까요?라고 봤을 적에 어디 봅시다 다른 사람이 올까요?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을 걸러내면 다른 사람이 올까요? 다른 사람이 올까요? 글쎄다 당분간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올까요? 다른 사람이 올까요? 음. 당분간은 이 사람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음이 사람이 어, 들어와 있는 한 운때 안에 들어와 있는 한 다른 사람은 안, 나, 안 나올 것 같아 이 사람이 지나가야 나오지 않겠나 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약에 이 사람 손에 걸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안 놔줄 거란 말이지 음, 왜요 라고 하면 은이 사람의 가정은 불행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면 은이 어, 사람은 무엇이냐라면, 일단은 육체 맞고요. 육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정열이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 그세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글쎄, 이 사람은 뭐 허용, 허용, 허용스러운 연애는 안 하지 싶다. 어. 자기 그 능력, 밖에 것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주, 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봐요. 가끔씩 그런 거는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 날이다 할땐 그때는 좀이 사람이 크게 써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좀 알뜰살뜰하게 할것 같다라는 거지. 응. 어. 근데, 어, 이거는 이 사람이 그, 그, 저기, 막, 뒤에 누군가가 없다는 걸 갖다가 전제해야 됐을 적에는 괜찮다라고 봐. 음, 괜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죠? 이 사람이 싱글일 경우에는 괜찮다. 그러나 저기만 유부남일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만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놔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럼 유부남일 확률은 6, 유부남이 아닐 경우는 4. 그래서 제가 그그 40%에 들어가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괜찮다라고 봐요. 음, 어, 아, 조금. 어, 그런 건 있어. 답답할 수는 있어. 어, 너무 이런 걸 갖다 나누고 요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애가 좀 짜증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있고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1번 카드. 어,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어, 상달이 말했어요. 정렬적인 연애, 취미로 하는 연애, 어, 육체로 하는 연애, 그리고 허용으로 하는 연애. 근데 여러분들 정렬이나 취미나 육체는 이해, 이해했는데 그럼 허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 그쵸. 뭐 그런 거지. 어, 리듬에 몸을 맡겨. 그치. 비싼 데 가서. 와 진짜 재벌, 재벌들이 재벌 이렇게 노는구나 하고서 어, 신선 노름에 도기자로 썩는지 모르는 그런 연애가 그런 거겠지. 음, 그게... 진짜 어쩌다 한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연애도 좀 어, 필요하다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그쵸? 어, 그걸 1년 3 6 0월 하면 문제지만 어, 내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는 거지 어, 그것또 그게 추억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허용이라 그러니까 고립인 것 같겠지만 어, 저기 막 그. 누가 그렇게 요 1년 360을 그렇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하는 걸 말하는 거겠지. 음. 아무튼 봅시다. 이 연애는 어떤 연애를 하게 될 것인가? 아,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음. 예, 저기, 막, 어, 연애를, 와, 카드가 이렇게 나서 조금 애매한데요? 음. 애매하다. 라고, 여러분들 연애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왜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 이미 사랑의 상처가 있는 게 아닌가? 어 사랑의 상처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어 사랑의 상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정렬적인 연애일 확률이 어 조금 더 농후하다라고 봐요. 음 맞아 정렬적인 어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거의 카드는 어, 이거는 그런 거지 지금 앞으로 나올 거에 포괄적인 이, 저기 막 굵직한 제목을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은 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스탠다드 하고 우리가 꿈꾸는 연애가 뭐 뭐겠어요? 어, 일상의 소소한 거 그런 게 여자들의 꿈이고 로망 아닙니까? 어, 같이 손잡고 극장 가고 어, 밥 먹으러 다니고 어, 저기 뭐야 계곡이나 산에도 놀러 다니고 그쵸? 어, 맛있는 거 서로 사 먹고 입에다 넣어주고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그치 그, 그 드림 연애잖아요. 음, 드림 연애라는 거지. 근데 앞으로 펼쳐질 연애는 어, 육체적인 어, 연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육체적인 연애면 사랑은 없나요? 그럴리가요 어. 그 마음은 있지만, 정열적인, 어, 정열적으로 육체적인 연애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음, 이 어쩌면 은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어, 그 사람하고 지금 헤어져 가지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어,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 이 저기 할 연애는 정열적으로. 육체적인 연애를 하겠다라고 봐요.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앞으로 다가올 사람이 어 자기가 맘먹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 성격도 세기는 세요. 세기는 세지만 어 자기가 생각한 걸 갖다가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낸다. 어 숨김없이 드러낸다. 어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괜찮나요? 라고 하면 스타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왜냐면 긍정적이다라고 봐. 음, 스타트는 긍정적이다 이게 나온 게 있어갖고 약간 찝찝한데 이게 왜 나왔는지 더 리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음, 일단은 스타트는 괜찮다라고 봐요 음, 근데 이게 왜 마음에 걸리냐면 이 사람 성격 때문에 그래 어,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이고 밝게 나갔지만 이 사람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말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음. 여,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겠다 싶어. 음. 그리고이 사람이요. 뒷끝이 참긴 사람이 아닌가. 어, 뒷끝이 참긴 사람이다. 어,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랑만 심어놓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갖다가 음, 저기 막 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람의 그러한 성격 때문에 약간 어... 그 노이로제 같은 게올 수도 있고 어, 노이로제 같은 게올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은 참 캐릭이 굉장히 어, 캐릭이 참 독특하다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은 누가 좋으면 굉장히 어, 그 순수하다라고 보이는 동시에 어. 이게 좀참그 어, 뭐랄까 약간 변태는 변태인데 순수한 변태 참참 아, 난해한 변태지 어 변태면 좀 노골적이고 뭐 야, 아, 야리까리 야시시 막 이해되는데 순수하면서도 성격이 또어 지랄맞은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야 진짜 어, 어 진짜 레벨이 높아요 어 레벨이 높아. 레벨이 높은 변태가 아닌가 음. 선생님 왜 저는 이런 사람만 만나죠?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극단적으로 달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왜냐 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화려해 일단은 어. 이 과거에는 어떠한 그 통신장비나 이런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래도 알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면 알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사소한 것까지 다 했다 보니까 어떠한 성적 취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 응. 늘 봤던 거에는 흥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거, 자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어지간해 해가지고는 감흥이 안 난다라고 봐. 그러니까 이러한 캐릭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어. 나름 자이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런 데 훅훅 빠져들고 또 여자들한테 또 스킨십이나 이런 데에서 과감하단 말이지 과감하고 정열적이다 보니까 한번이 사람의 탁 손길을 탄 여자들은 맥을 못출수 있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그래서 그게 래서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지 생각을 해봐 그 여자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손길을 뻗으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이 떠나갔을 경우에는 나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냐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의 손길을 갖다가 계속 그리워하면서 또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이게 그 뭡니까 그렇게 살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하고 forever 갈수 갈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여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약간 그게 아닌가 처음에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고 진짜 신세계에 어쩌면 파라다이스 어. 그 피비케츠가 불렀죠. 파라다이스 키스를 한 번만 키스를 한번해주서 그럼 내가 두번두 두 번으로 하답 팔게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파라다이스만 여, 여, 열어놔 놓고서 휙 가버리는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 파라다이스 문을 열어놓고 어 지가 내킬 때만 와가지고서 어, 꽃과 나비를 날려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뭐 음. 어? 뭐.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지 않아요? 파라다이스의 문을 갖다가 응, 열어주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야 그렇게 놓고 가버리면 나는 뭐가 돼. 어 그렇게 또뭐 죽을만하면 와가지고 한 번씩 꽃과 나비들을 날려주고 죽을만하면 와가지고 꽃과 나비를 날려주고 나는 그런 평생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 부정적인 마인드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래 인생이 무료할 때쯤이면 한 번씩 와서 내 인생에다 꽃과 나비를 뿌려주는구나 에라디오 하면 또 긍정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왜이 사람이 어쩌다가 지가 내킬 때와 꽃과 나비를 뿌려주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 조금 그러니까 어, 여기서 보면 어떤 다른 이성이 있었다기보다는 가끔씩 잠수를 타요 어, 가끔씩 잠수를 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다른 여자가 생겼나 어, 오해할 수도 있, 있는 부분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는 거지 이게 왔기 때문에 개중에는 어떠한 이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지 이성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죽을만하면 와갖고 꽃가나비 뿌려놓고 잊지도 못하게 만들고 죽을만하면 와서 꽃가나비 뿌려놓고 잊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아, 아니, 그게 아니다라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력이 조금 쩐다라고 봐요 어, 매력이 쩔어 쩔어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의 상상에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어떠한 평정심이나 판단력에 미스, 미스가 오는 게 아닌가. 아 어,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불안불안하고, 이 사람은 성격이 그냥 잠수 타요. 잠수 타고 또한번 타면은, 어, 연락도 잘안 돼. 이 사람은 연락이 잘안 돼요. 응. 음. 왜 연락이 잘안 돼요? 라고 하면, 캐릭터야, 그냥. 어, 캐릭터. 이 사람 캐릭터가 그래. 연락이 잘안 돼.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건 누구다? 그치, 나다라는 거예요. 어, 꼭 굳이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이성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속을 새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꾸 잠수 타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상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자기야. 나는 원래 이래. 그냥 가만히 냅두면 내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상상 속에서 그럴 것이다가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아니야 넌 그럴 거야 그래 넌 그랬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어,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을 고다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자 소리 때문에 잠시 어, 폈다는 어디까지 했죠? <웃음> <웃음> 아, 댓글 보고, 그러느라고. 그리고, 저희, 그, 저기, 막, 그, 저기, 그, 이큰 친구들, 단체 톡방, 어 올라온 내용들 보고, 웃기기도 하고, 음. 여러분, 저기, 뭐야, 전생에 그,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 인연이었을까, 그거 보셨어요? 어, 의외로 되게 정확하지 않나요? 어, 재밌어요, 그거. 아무튼 음.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온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이게 제 액면 그대로 읽으면 이게 삼각관계 거든요. 어. 근데 이 카드의 흐름상 보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개중이에요. 어. 삼각관계가 나오는 케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 이 삼각관계는 실질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 이, 이 사람을 만난 이후로는 감정 기복도 되게 커졌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이 사람이 여자를 갖다가 여심을 갖다가 확 잡는 뭔가가 있다고 음, 확 잡는 게 아니라 확잡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주변에 또 사람은 많아 근데 사람은 많다고 해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생각보다 눈치 없어요 어 그래서 누구의 누변에서 누가 그 뭐지 좋다고 해도 못 알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음못 알아먹을 수 있다 왜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고 자기의 그런 어떠한 그그 변태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점적인 저걸 두지 그리고 일단은 일단 이 사람이 속궁합이 잘 맞으면은요 이내이이 이, 이 여친하고 뭘 어떻게 할까 그 생각밖에 안에 주변에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주대가 있어, 자기 주대가 있고 순수하고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이 강, 강교나 기교 그런 게 없어. 간교. 어, 간교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세고 어, 성격이 세고 좀 맞추기 힘들고 어, 그렇다 뿐이지 그런 그 장르의 사람은 아니야. 어, 이런, 이런 사람은요. 그런 간교를 갖다 잘쓸 수가 없어. 음. 그그 그 저기 막 교활하고 그런 거는 조금 현실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조금 교활하지 이이 사람은 그런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사람이다라고 봐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없이 홀로 지내는 그런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지. 음 홀로 지내 많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걔가 어, 홀로 지내고 있으면 간간히 연락 와요. 간간히 연락 온다. 음. 간간히 연락 와서 못 하긴 어떻게? 그렇지. 저기 막 육체적인 사랑. 그래도 아주 정열적으로. 어. 어 저기 나누고 간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자의 로망이 뭐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아. 여자들은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나한테 좀 올인해 주길 바라는데 남자들은 절대 여자한테 올인 안 해요. 음 꼬실 때는 올인해. 어. 꼬실 때 올인 안 하면 그건 말짱 꽝이야. 꼬실 때는 진짜 올인을 해야 돼. 어. 근데 꼬실 때도 올인 안 하면 그거는 어그그 그거는 진짜 사랑도 못도 아니야. 음아튼그 응. 올인을 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인한 것을 보고 평생 그렇게 할 거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그 저기 막 그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거지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니까 도파민으로 인해서 원래 이 사람의 성격이 아닌 게 나온 거고 원래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더라 연락 잘안 돼요 어, 연락 잘안 된다라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지 어 솔직히 힘들어요 네. 어, 수, 솔직히, 나, 내 정도 나이가 되면 연락이 안 되면 편해. 난 내일 하고 있으면 돼. 어, 근데 이게 네. 20, 30대, 40대까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연락 안 되면 짜증나지, 진짜. 어, 나이가 어릴수록 더 힘들어요. 어,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왜더 쉽냐라고 하면은,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하거든. 어, 나도 친구도 만나도 쉽고, 어, 저 놀러 다니고도 쉽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연락 안 해주면, 야, 이 짬에, 어, 핑계 삼아서, 아싸! 놀러 다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좀 힘들다라고 봐. 음. 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 어 혹여 이게 삼각관계로 인해서 잠시 멀어졌던 관계든지 어, 어, 어,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잠수탔든지 어느든지 상관없이 어, 이관계안 끊겨요. 음, 안 끊긴다라고 봐. 어, 안 끊기고 여러분들이... 하. 진짜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해보겠다 이제 때려쳐야겠다 싶을 때이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전에도 관간이는왔을거야 어, 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연애 어, 앞으로 있을 연애. 음 근데 근데 아,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꾸 잠수 타고 연락 안 되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 그건 이 사람이 약간 캐릭 자체가 자기 내 안에. 어떠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항상 남아있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저기 뭐 마음에 품고 있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니까 이제 중간에 조금 저기 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 여러분은 어차피 이 사람하고 한번 연결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조금 나오기는 힘들어 어. 왜 그러냐라면 아 이거 이거 근데, 보여, 이거, 어? 이게 딱, 이게 잡힌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라는 거지. 어. 이미 딱, 올가미에 잡혔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그, 올가미에 잡히면 어떻게 돼? 도망가려고 막 뿌리치면 더, 저, 색이, 저기, 조여들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하고, 조금 힘들다, 라는 거야. 연락 잘안 되고, 그럴 수 있어. 어, 그렇더라도, 음, 그리고 어, 그, 그, 이 제목에서 보면, 어 연애가 뭐냐면, 정렬 연애, 취미 연애, 육체 연애, 허영 연애 있잖아요. 이 연애는, 어, 정렬적인 육체 연애예요. 어, 허영은 없다. 여기는 허영은 없고, 그렇지만 느낌상 죽을 만하면 오고, 죽을 만하면 오니까, 뭐, 취미로 오나? 그런 생각도 들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근데 이 사람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음. 그리고 혹여 어, 삼각관계로 가신 분들 삼각관계로 가신 분들 삼각관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사람 놓기 힘들어 한번 걸리면 어, 한번 걸리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몰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이 카드가 어쨌건 저때건 간에 이 사람이 연락이 잘안 되는 저기막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왜 확률이 연락이 안 되냐라고 하면은 개주개는 저기 워커홀릭일 수도 있고 어, 일중도 어, 또 어떤 사람은 어 자, 어쩌면. 자기 혼자 그 혼수라고서, 이, 그, 혼수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래, 그, 그,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적에 연락 잘안 돼요. 거기에 쭉 빨려드는 타입이거든? 일에 손을 대면 일에 쭉 빨려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이, 이게 나왔다고 다 삼각관계가 아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 여기서 그렇게 여자 많이 안 보여요. 어, 물난하고 그런 거안 보여. 그건 뭐가 보이냐면은, 이라고 아니면 술그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워커홀릭 아니면 알코올홀릭이요. 어, 둘중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될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여자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야. 개 중에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이 카드의 흐름상 보니까 이게, 이거는 게이 주가 아닌 것 같아. 음 주가 아니다. 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이 하게 될 사랑은 어떤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면은 정열적인 육체 어 정열적으로 하는 육체적인 사랑이다라고 보게+ 보게 되면 맞겠습니다. 근데 거기 사랑이 없나요라고만 사랑이 있어요. 어 사랑하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안해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타입이고 그냥 치마만 들으면 다 오케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니까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왜안 되는지 딱 보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확인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음, 사람은 어때요? 라고 하면 은어 어, 캐릭이 센것 같고 아센같 난해하고 난이도가 높아도 순수한 사람이에요 음 여러분이 그 순수함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 못할 수 있어 자, 2번 카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는 네 가지의 다른 유형이 있다. 라고, 스탈, 스탈? 스탕탈, 아탕탈이 <웃음> 말을 했죠. 어떤 연애냐? 아니면 정열적인 연애, 그다음에 취미로 하는 연애, 그다음에 어떤 연애, 그렇지? 육체, 그다음이 뭐지? 허용, 어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번에 하게 될 연애는 어떤 타입의 연애일까요?라고 어제 봅시다. 오이고 여기는. 일단은 가볍게 시작한 것 같아. 어 가볍게 시작했다 뜨겁게 들어가 가지고 나중엔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웃음> 어, 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그런 것 같아. 어, 그렇지만 어떻게 돼? 그렇지. 어 진짜 정렬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게 뭐야 정렬을 쏟다 보니까 그치 좀 돈을 과하게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어디 봅시다 음 맞아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그 프레임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랑에 있어서 여러 미리 다음번에 할사랑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그리고 이렇게 막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고,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하고, 와, 돈도 잘 쓴다. 어, 그러니까 정렬과 어, 허용과 어, 그런 거지. 돈도 잘 쓰고, 왜냐면 이 사람이 조금... 음, 그 뭐지? 쉐입이 좋거나 어, 야사시한 여자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있으면서 어, 청초해 보이면서 섹시하면서 관능미가 느껴지는 아참 어렵다 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청순한 듯한데 또 어떻게 착 째려볼 때는 요염하고 걸을 때는 그치 라인이 착착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뿅 간다라고 봐이 어, 뭐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다 그렇겠습니까 라고 많은 그렇도제 눈에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딱 누군가에 꽂히면 여러분도 그래 여러분이 사귄 사람다 식스팩이던가요? 어배 나올 수도 있어 어 머리숱이 적을 수도 있고 어 저기 눈이 조그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경이라고 내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가볍게 안거 같아 어쩌면 그냥 뭐 동료일 수도 있고 어, 동료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그 요즘에 온라인 그뭐지그 그 데이팅 앱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돼 만나서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어. 좀 저기 막 돈을 갖다가 좀 한동안 좀 과소비 어 진짜 어좀 너무 너무 질렀나? 음. 진짜 이 사람하고 한동안 그 과소비 때문에 조금 그 타격을 받지 않을까? 맞아요. 나중에 그 과소비로 인해서 지쳐 지쳐. 너무 많이 쓴 거지, 너무 많이. 어. 골든벨을, 만약에 골든벨을 울릴, 어, 그런 그 경제적인 그 레벨이었다면 이 사람은 골든벨도 울렸다라고 봐요. 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야. 음,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썼고. 아 그러고 뭐 여러분한테 갖가지 다 해줬을 것 같아요 어, 뭐 꽃도 사주고 뭐 고기 먹으면 고기 먹으면 뭐왜 예를 들어서 장미꽃 이 사람은 시시하게 뭐뭐 뭐 한다봐 이렇게 이따 하는거 있잖아요 딱 사주고 어, 뭐 스테이크 쫙 쓸고 뭐 이. 1차, 2차, 3차 쫙, 풀코스로 막 가고, 막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 자기 레벨에 있어서, 만약에 그 정도까지 레벨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거지. 밥, 저기 막, 뭐, 밥 먹으면은 뭐 디저트도 하고, 자기하고 우리 노래방도 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에 최대치 그 이상을 갖다가 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지. 맘에 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3번 카드 좋겠네요 음, 이런 연애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연애도 한번 해봐야지 음, 그런 것 같아 음,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안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왜요? 라고 하면 은그 뭐지 여러분도 가끔 말하기 싫을 때 있잖아 음, 그런 거예요 어, 말하기 싫을 때 있다라고 봐 아 아니면 그런 거지 그 뭐지 짧고 굵게 어, 짧고 굵게 한번 불살랐다 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사랑이 나요 라면 좀 사랑이라 볼수 있어요 어, 뭐꼭 사랑이 천년만년만 가야 사랑인가 어 그치 뭐석 달을 사랑해도 사랑이 사랑이 아닌가요 어넉 달을 사랑해도 사랑이고 삼년을 사랑해도 사랑이 다라는 거야 근데 어, 이 사람이 그렇게 놀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싫어서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현타가 왔을 수도 있다라고 봐. 음, 현타가 와가지고 잠시 어, 일단은 원기를 충전하고 어, 어, 싫어, 싫, 싫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음... 음. 어쩌면 연락이 안 되는 게 다시 SNS, SNS에 가는 수도 있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석 달을 사귀든 한 달을 사귀든 3일을 사귀든 6 개월을 사귀든 그 시간에 여러분한테 홀려서 빠져서 이렇게 돈을 썼다면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나요? 음, 저기 막. 짧고 굵게 간 사랑도 사랑이다 라는 거지 뭐 나쁠 건 뭐가 있나 나한테 이렇게 돈을 쓰, 쓰고서 어, 그래도 재밌었는데 어 즐거워요 어 즐겁고 재밌어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좀 황당하지 어, 맞아 이거 봐 어, 연락이 안 되는 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돈이 없다라는 거야 너무 썼기 때문에 현타 왔다 어. <웃음> 아, 한마디로 그거예요. 신선 나름에도기자로썼는지 몰랐다. 아, 그런 거예요. 그렇, 그렇지만 어, 여러분한테 다시 올라고 기회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예참 어, 진짜 짧고 굵게 불살랐네. 어, 짧고 굵게 불살르고 예, 저기 막 뭐, 자기가 이렇게 쓴거 어느 정도 봉창하면 다시 올수 있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어, 좋아한다. 어, 그러고서, 그럼 뭐 하냐라고 하면은, 뭐, 뭐, 여자들하고 채팅하고 그러겠지. 사람들하고 채팅하고 그런다라는 거야. 어,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 못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음. 그냥 답답하니까 채팅 정도 어, 하는 건데 어, 아니면 여러, 어, 여러분들하고 문자로만 간간히 대답할 수도 있고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게 살 거예요 음, 왜 그러냐고 라 하면 돈이 너무 없다 음, 그냥 진짜 한 방에 다 불살랐나 봐 음. 아, 그러니까 좀 가늘고 길게 가지 굵고 짧게 가 가지고 말이야 어, 어. 근데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연락이 올 거야. 연락이 와가지고서요. 또 이제 그 다시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열심히 일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음, 맞아요. 이 사람하고 조금, 어, 처음에 그렇게 화르르 막 불사올랐다가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 어, 저, 저는요, 이 사람이 다시 그뭐 SNS상에서 여자를 갖다가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 뒤에서 펼쳐지는 게 보니까, 보니까 이 SNS상은 여러분하고서 톡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톡을 하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다시 한번, 그래! 그냥 다시 한번 가보자고 어떠한 용기를 얻어갖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용기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해야지 하면서도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데미지가 심하게 나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걸 갖다가 좀 계획이 서야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게 계약이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이전에 한번 그렇게 불사올랐다가 사그라들었던 관계라면은 앞으로는 조금 꾸준히 갈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게 돼요. 어, 그렇지 않겠나라고. 어,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와. 어, 그렇게 간다. 어, 꾸준하게. 어. 이렇게 막 불사 오른다기 보다는 꾸준하게 가겠다 어. 음. 꾸준하게 가겠다 어. 어디 봅시다 어.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에 불안한 건 있어요 어. 마음에 불안한 건 있다라고 봐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좀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어. 어디 어 봅시다. 그렇게 갔다가 다시 만났다가 어. 또 이제 또 관계가 또 다시 어. 미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어 편하게 지내요 편하게 지내고 여러분한테 해가 될건 별로 없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놀게 되더라도 여러분도 좀 돈을 쓸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카드 봤으니까 너무 밑바닥까지 쓰지 말아라 어,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쓰고서 내가 어떤 살아가는데 내가 일상을 하고 한달두달 달 이런 거 매달 달달이 계획하잖아요 그 계획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쓰고 어, 좀 자중하라 어, 왜냐 라고 하면 은 이렇게 한번 확불 사올랐다가 쫙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어느 정도, 어, 휴직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좀 이렇게 시작하려다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어, 왜, 뭘 말, 말도 뺀냐면 어쩌면 여러분하고 이렇게 놀 때, 이렇게 비쪄가면서 놀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라는 듯 하다가, 다시 이 관계가, 어, 소강상, 좀안 되는 게 아닌가, 어, 싶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라면, 혹시, 만약에, 다시 만나서, 안정적,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어떤 관계가 이어질 무렵쯤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노 하세요. 어. 왜냐면, 그걸 이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어. 어,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노 해서 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안 빌려준다, 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다? 어, 여러분들한테 그닥 나쁘지 않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카드 봤으니까 돈을 갖다 어떻게 써야 된다? 그치. 항상 머리에 명심해요. 다음번에 올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라고 하면은, 정렬적으로, 어, 논다라는 거지. 정렬적으로 놀아요. 정렬적으로 논, 그니까, 정렬적인 거, 허용, 그치, 돈을 많이 쓰겠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 여기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 노는데 더, 어, 열심히 된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렬적으로 논다. 어, 그, 저기, 막, 육체나 이런 건, 어, 육체나 이런 거는 그냥, 레글러. 어, 그냥, 그냥, 보통어. 아니 일반적인 일반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갖겠고 그 저기 막이 관계에서 툭 튀어 오르는 건 그치 막 돈을 펑펑 펑펑 쓰다가 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헤어진다라는 거지 그렇다 해도 여러분한테 손해 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어 여, 여러분한테 손해 나는 건 없겠다 싶어 네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어, 좋아요, 구독 꼭 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어, 그, 스타일당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연애는 네 가지의 다른 유형이 있다. 정렬적인 연애, 취미 연애, 육체 연애, 허영 연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연애는 어떤 연애일까요? 음, 정렬적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어, 저기, 뭐, 그, 취미로 하게 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허용으로 하게 될지 어디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음, 일단은 정렬적인 건 맞는 것 같아 일단은 정렬적이다 음 일단은 정렬적인데 이 카드상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정렬적으로 어, 양쪽을 갖다 다 공략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은 그치, 로망이 있다. 뭔 로망이냐? 어, 여자들을 동시에 사귀고 싶은 로망이 있다라고 봐요. 음,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 연애가 어쩌면 길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길게 가서, 어, 들킬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 성격상 그렇게 길게 가진 못할 것 같은데? 음, 맞아요. 이 사람은 약간, 음, 이 4번 카드는 조금, 뭐,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은 상관없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연애 신어요. 여기는 약간 취미로 연애하는 것 같아요. 어, 연애가 취미인 사람? 그니까, 깊게는 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 취미로. 취미로 어. 일단은 취미 두번째가 육체 어. 그리고 세번째가 정렬 어. 이런식으로 나간다 라는 거지 돈은요 글쎄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쓸 돈은 있을까 그렇게 많이 쓸 돈은 없다라고 봐요 음, 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양다리인 것 같아요 어. 뭐, 양다린 것 같고, 항상 이 사람은 준비가 돼 있다? 어 무슨 준비? 어, 내가 그 타겟이 딱 어느 정도의 그 조건이란 게 있잖아. 어 이런 조건일 때 차고 들어가면은 성공률 몇 퍼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있어요. 어 그게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린다? 어 낚아챌 때? 어, 그런 거예요.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봐.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이 사람은 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뭐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어. 그리고 또 연락이 또잘안 돼.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따지려고 해도 따질 수도 없어. 왜 그러냐면 연락을 받아야 따, 따지든 말든 하지.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따지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게 아니라 각 가끔씩 어 문자를 보내는데 한 4시간 정도 답이 없을 수 있고 어 아니면은 아침에 문자를 했는데 저, 뭐 아니면 저녁에 문자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와서 어, 어 피곤해서 잠들었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몇날 며칠씩 문자를 안 받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음. 자 어디 봅시다. 음. 근데 이사람도 이게 뭘까요 음. 그러다가 주변에서 쌈나는 거 아닌가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쌈 붙여 놓고서 지 혼자 발 빼는 건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행동 잘못해 갖고 진짜 어그그 원인제공자는 그 여기 있는데 얘는 그냥 쏙 빠지고 그냥 엉뚱한 사람끼리 머리채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어, 꼭 머리채를 잡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원인제공자가 있는데 엉뚱한 데서 쌈이 나가지고 그그 원인제공자가 그싹 겨가지고 딴 데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딱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야. 어,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된다. 근데 왜이 사람한테 속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저게 있어, 어, 자기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잘 넘어왔었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막, 길게, 길게 연애는 좀 못할,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면, 잠시 또, 어, 소강상태로 있었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나오고, 잠잠해지면 또 나,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한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이 사람은 막, 그렇게까지 막, 그 철딱선이 없지는 않지 어, 그렇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자기만의 또그 개똥 철학이 있어 개똥 철학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막석 뭐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 양다리를 갖다 조금 잘 걸친다 라고 봐 어, 양다리를 잘 걸친다 음. 음, 그래서, 어, 싸움이 나는 게 아닌가? 음, 그래도, 어떻게 되게, 어떻게. 어떻게 음. 그래서 잠시, 이 사람이, 잠시 빠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음, 뭐, 또, 얘기를 뭐, 하려고 들수 있다, 라고 봐. 음. 근데, 왜 그렇게 여자들이 홀딱홀딱 빠져드나, 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조금, 뭐, 어, 뭐, 양다리일 순 있지만, 교활한 건 별로 없다라고 봐요. 어, 교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조금 잘 넘어왔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 막눈 굴리고, 교활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딱, 딱볼 때도, 아, 저 사람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은 그런 그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좀 밝고 경쾌하고 담백한 그런 느낌이 나지만, 어,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에 딱히 막 올인할 사람도 아니에요. 어. 음, 좀 명랑하고 긍정적인 어, 사고 방식이지. 그렇다 보니까 약간 호감형이다. 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뭐해. 어. 결국은 저기 막,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다 버려지나 보다. 어. 그치. 무책임하게 쌈 붙여놓고서, 어. 쏙 빠지는 게 어딨어. 어. 쏙 빠지는 게 어딨어. 그렇지만, 어디 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할런지. 어쩌면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한테 다시, 뭐,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아, 저 아직 알러지가 안 나가지고, 몸이 되게 가려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추접스럽게 자꾸 붓는다. 너무 가려워요. 음. 아, 무튼 쓸데없는 얘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떤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 만약에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요. 어 근데 왜 연락을 안 하냐라 그러면은 거절 당할까봐 어, 거절 당할까봐 연락을 못 한다 이 사람이 생각보다 겁이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겁이 많다라고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절 당할까봐 어, 나타나진 않아요 어, 마음은 원이 원이지만 그래도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봐 음. 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나? 그래도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제, 즐거웠지 아니한가? 응. 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여러분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 안 나와. 깨졌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냥 잠시 그 뭐지 냉전 상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아니면 이 상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얘가 도망가 버렸다던가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 이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음, 액션을 하진 않다, 않더라도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가끔씩 톡으로는 할수 있겠다 어, 문자상으로는 어떻게 연락이 닿게 되지 않겠는가 어, 그런가 싶어요 음. 근데 왜 나타나지 않냐라고 하면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사람이 금전관리가 조금 안 돼. 어, 금전관리가 좀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 돈이 없어서 나오, 나올 수도 없다라고 봐. 그냥 계속 잠수 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음, 문자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은 주변에서 좀 이렇게 금전적인 걸 갖다가 조금 핸들을 좀 해줘야 돼요. 어, 조금 자기 제어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고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방문 딱 닫고 안, 안 나오는 거지. 어, 방문 딱 닫고 안 나온다. 거기다 갖다가 뭐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거 갖다가요, 어,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또 하기도 조금 좀 애매해. 응, 어, 애매해. 어, 어디 어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그래도 이 관계가 그렇게 막 깨졌다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같다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은 양다리는 왜 거칠 때요 라고 하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 동시에 두두 두 사람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동시에 두 사람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본의 아니게 양다리가 됐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럴,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헤어졌단 말이 안 나오지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조금 음... 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금전 관리 안 된다고. 어, 금전 관리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관리도 잘안될수 있어요. 어, 딱, 맺고 끊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되더라도, 이,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 아, 다툼의 여지는 있다라고 봐.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하면은요, 이 사람하고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만난지 모르겠지만, 어,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속공합이 참 되게 잘 맞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게 관계가 안 깨어지는 건가? 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맞아. 여러분도 저기 막 나중에 알게 돼이 사람이 맺고 끊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 받아가지고 어, 열 받아가지고 이아 그냥 몰라 때려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다 그래도 행동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왜 그랬냐 그러면은 어, 속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음, 속공합이 잘 맞다.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음, 내가 봤을 적에, 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이 뭐, 정리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어, 말을 안, 말을 안 듣는다? 라고 봐. 그렇지만, 이 사람 성격상 자기 맘대로 하는 성격이고 이 카드상 이렇게 보면은 이그 사람하고 반드시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건안 나와요. 어. 본의 아니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어, 너랑 같은 동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어, 얘네 처음부터 오픈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 그닥 그 이렇게 성격이 그런 거. 왜냐면 그게 대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그냥 그렇게 여러분하고 처음에 관계에 있었을 적에 어, 그게 본인 자체는 뭐, 떳떳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양다릴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응. 음. 그렇지만, 어, 그 사람하고 뭐, 크게 뭐, 여러분 막, 진짜, 여러 분하고 사귀면서 뭐, 대단하게 그렇게 길게 갔다는 얘기는 안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끝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잠수는 왜 탔나요? 라고, 왜 탔나요? 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어, 돈이 없어서 자기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연락 잘안 되고 자기 우울증에 잘 빠져.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조금 우울증이나 그런 게 in, in,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우울증이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자꾸 잠수를 타. 불안함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고 다 봐요. 그래서 그런 거지. 왜냐면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행동은 되게 명랑한데도 게 사람이 그 바깥으로 보여지는 행동하고 이 사람의 실제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이런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명랑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이 어음 저기 뭐 약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겁도 많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했을 수도 있어. 어. 자 그렇게 하고 이 사람하고 저기 막 속궁합이 잘 맞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한때는 그래도 잘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봐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뭐지 그 정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하지만 근데. 딱히 알고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관계도 아니고 막 바람을 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그 전화번호 안에 있었던 것 뿐이고 그냥 뭐 연락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대판 크게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 갖다가 어안 보려고 할 수도 있지만. 어 그게 딱히 어 그렇게 딱 끊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어 무조건 잘라낼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성격상 또 이렇게 추궁하면은 또 잠수 타고기도 해, 잠수 타기도 해. 근데 이번에는 이사람이 잠수 안탈 수도 있어요. 왜 잠수를 안 타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니까 같이 목소리를 낼수 있죠. 어, 내가 뭐 어, 내가 뭐그 걔하고 뭘 했다고 뭐 이런냐 뭐 그런 거지 억울하니까. 음. 그래서 좀 조금 관계가 여기서 약간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 글쎄 여러분들은 음그 해프닝인데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음, 그 그런 것 같아요. 아, 좀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프닝을 갖다가 해갖고 이 사람을 오해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어, 암튼 그 중간에 만약에 이 사람하고 어떤 연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오해 마, 오해하지 오해 마시고 일단은 잘 봐봐요. 어쩌면 그게 해프닝이 돼버려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런 걸 갖다가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음. 음.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냥 어쩌다가 그 사람이 뭐그 연락이 왔었던 것도 있고 어떤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지레진작으로 그렇게 일을 갖다가 키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지 아 정말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냐고 라했을 때는 안, 안 그럴 것 같은데 어, 쉽게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어, 약간의 이 사람이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떠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물론 개 중에는 진짜로 양다이 되는, 있는,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오해를 불러오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지. 음, 오해를 불러오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고정은 그 조금 유의하라. 음, 어쩌면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럼 생사람을 잡는 케이스가 몇대몇 몇 하면은 7대3 실제로 어 어떤 양다리가 3어어 생사람 잡는 건7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 놨으니까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 어 그러면 다음번에 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라면은 육체적인 사랑이다. 어 그리고 정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리딩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